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입니다 대표님도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남 대표입니다 네. 자 오늘 둘러볼 때 한지 어딘가요? 네 네. 한테 네. <웃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네. 영등포입니다 네. 네. 네. 네. 자, 전혀 오브타입이 VR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표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야, 뭐가 일단은 뭐 색깔이 좀 많아요 네. 어, 색깔 대표님이 많다는 얘기예첫 인상, 첫 인상, 색깔이 많네. 네. 색깔이 많다. <웃음> 색깔 많다는 얘기는 옵션 많다는 얘기예아 그렇죠. 아 이제 옵션이 뭐 본인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아주 다양한 아... 그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옵션에 대한 거 음. 대표님하고 저하고 따로 네. 찍었죠. 네. 영상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링크 음.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보면은 현관에서 들어와서 복도에서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데. 지금 포백이죠. 그죠. 5구 음. 타입인데 포백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실 자체가 좀 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웃음> 사이즈가 없어. 아하 <웃음> 왜치수를 제공하라 제공하라. 방 하나하나의 크기가 에. 좀 작을 수도 있다. 아, 작을 말씀이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무한정 옆으로 퍼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음, 그쵸. 그래서 그 지금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면 일단 현관에 들어와 현관 같은 경우 신발장이 두 개예요. 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 타입에서 칭찬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방도 아, 크게 나왔어요 주방도 주방도 크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거 식탁을 놓을 자리의 사이즈를 확인해라 음. 지금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식탁을 놓을 공간이 여기잖아요 여기 음. 근데 여기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되게 짧아요 튀어나올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거 모델, 모델하우스 식탁도또 몰랐는지 봐야 되겠죠 음. 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드레스룸이 오구 아, 타입인데 드레스룸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오구 어, 타입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화장대는 에 여기 없는데 여기는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음. 같이 확인하면 될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용은 이제 욕조가 있는데 부부 같은 경우는 어 샤워부스나 욕조가 없는 타입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평면상 어쩔 수 없어요 음. 왜 그러냐면 어떤 데가 늘어나면 어떤 데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원고에 대한 전용 면적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되때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걸 포기하더라도 주방에 대한 어떤 컨디션이나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복도 트리도 있어요 대표님. 어 포배에다가 복도 네. 팬트리까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욕실 포배기 빼고는 너무 평면 자체가 좋다 음. 네. 어우 대표님 아주 후한 아네좀 네. <웃음>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네. 그렇게 되고 옵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채널 확인해서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 VR로 바로 들어가시죠 VR s t a 어, 현관이네요 그죠 어, 네. 현관 첫 느낌이 음, 어떠신가요 화이트하네요 화이트하게 화이트하다. 좀 뽑아 냈고 네. 지금 이제 바닥에 포셀린 탈로 해서 약간 화이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음. 많이 했는데 사실 바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 시장에서 인텔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화이트 밝게 하잖아요 상당히 만들어 보면 이뻐요 아 실제로 이제, 보면 네그죠 예, 실제로 보면 아, 네. 이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때가 많이 탈수 있다? 어 때가 많이 탈수 있다 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요런 어떤 제품에 표면도 좀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요런 같은 경우는 겉에가 매트한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아그렇포세린니까 포세린 네. 아니 포세린인데도 네. 포세린인데 표면 자체가 약간 방광이 있고요 오, 유광, 우리가 유광을 폴리싱이라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 매트한 느낌 그리고 요 사이에 어, 약간 반광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어, 중간값에 네. 대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왜 이야, 이야기를 하냐면 네. 화이트한 느낌 있잖아요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닥에 신발이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렇게 문질렀을 때아 때가 잘 탄단 말이에요 아 표면 자체가 너무나 매타기 때문에 음자 그리고 또 하나 요런 식으로 화이트한 느낌으로 밝게 연출하잖아요 그러면 줄눈이죠, 줄눈 있죠 네. 줄눈 줄눈 자체도 전부 다 화이트한 느낌으로 줄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눈 자체가 때가 탈보다 더잘 낀단 말이에요 아 줄눈이 어 줄눈이 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네. 아 알고 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어, 음, 음. 근데 어쨌든 건설사에서 이렇게 제공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매뉴얼처럼 많이 하니까 여기 있는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메탄 느낌으로 했고 음. 반대쪽에는 브론즈 경으로 했네요 음. 음. 브론즈 경으로 좀 정리를 했고 중문이 있는 거예요 어 중문이 지금 여기 중문이 있네요 여기 여기는 아, 지금 그렇게? 보니까 중문이 지금 여다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다지로되 어. 있고 하뭐 항상 이야기하는데 컴파운드또 이게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컬러가 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거의 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디딤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네. 부분하고 요런 부분 다 같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모델링이에서요런게좀 눈에 많이 거슬리는 거죠 바닥이 화이트해서 그런지 더더 네, 더드러워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더 보인다는 얘기를 하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더드라 보인다 <웃음> 그렇죠 <웃음> 도드라져 <웃음> 보인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네. 자 그렇게 보이고 중문 같은 경우는 여다지도 있네요 그죠 여다지로 이런 여다지 중문은 어때요 음. 여다지 중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형태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게 여다지가 된 거죠. 요 기본적으로 거. 보면 이게 중무는 선택적으로 좀 제한이 많아요 어떤 그 거? 평면에 대한 레아웃에 이 따라서 아. 어떤 데는 여다지 할수 있고 어떤 데는 삼연동할수 있고 음. 어떤 데는 슬라이딩 할수 있고 음. 그래서 여기는 사실 구조상 여다지 형태로 각기 발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비대칭형 양계 여닫이예요. 음... 이렇게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요만큼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네. 한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하고 아, 대칭형도 있어요. 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네. 문을 반으로 쪼개리서 이렇게 열면은 대칭형 양계 여닫이. 아, 이렇게. 그렇죠. 어... 얘는 비대칭형 양계 여닫이. 아,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양계보다 비대칭형을 왜 하려고 하냐면. 양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을 두개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비대칭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문을 하나만 열고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용성에 대한 느낌 때문에 사실 음... 보여지는 거는 두 개가 있, 있으면 좋겠지만 네네. 사용성 때문에 문을 두개 열고 들어가냐 하나를 열고 들어가냐그 차이는 있겠죠 음... 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나는 이거 바깥 이쪽으로 열리는 거 너무 싫어 이쪽으로 열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네. 복도면 네. 지금 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네네. 말고 네. 나는 밀고 신발장 쪽으로 나가고 싶어 아 이렇게 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 글쎄요 불편할 것 같은데요? 문을 만약에 요렇게 안 열고 만약에 요렇게 열잖아요 요렇게 그럼 신발이 여기다 우리가 막 벗어 놓잖아요. 신발 아, 다쓸려가지 신발도 걸리고. 네. 아그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음... 요렇게 지금 많이 하는 거고. 네네. 양쪽으로 열리는 건 없어요? 네. 양방향으로 되는 건 없어요? 어 양방향도 있죠. 그 그러니까. 스윙도어라고 있어요. 본것 같아서. 어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근데 건설사에서는 거의 안 써요. 왜요? 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하부 힌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경첩 타입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네네. 건설사에서는 어, 스윙도어 형태로는 제품을 잘 쓰진 않는다 아, 아, 그렇게 좀보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보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요 일상화 신발 해서 이렇게 올리 들어 올리잖아요. 네. 행잉. 어, 행잉 네. 타입으로.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라이팅 감정이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방금 우리가 문을 열때 이쪽으로 문을 안 낸다 그랬잖아요. 신발에 쓸리기 때문에. 네네. 아. 이 역할도 같이 있는 거예요. 행잉 타입이. 그러니까 신발장을 열었을 때신발에쓸리잖아요 그렇죠, 않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발장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 현관에 있는 신발에 바닥 면적이나, 현관 면적이나, 신발장이 작을수록, 바닥에 신발이 깔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신발이 수납이 다안 돼서? 어, 신발 수납이 다안 아, 돼서. 아, 나 그렇기 신발이 때문에,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거는, 신발이 행잉 타입으로 하면 그만큼 수납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장이 작을수록, 오히려, 그거를 행잉 타입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한칸 정도인데, 이렇게. 수납을 더 하려고. 근데 요으로 생각해보면 신발을 문을 열고 닫을 때 신발이 계속 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신발장의 양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음... 행잉 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용성은 용이하다 음... 아, 요분좀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복도는 일반 우리 어, 마루가, 강마루가 깔려있네요 네 어. 옵션은 없었던 거 같아요 음 원목마루가 음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자 거실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자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음... 대표님의 첫 느낌 어첫 느낌 지금 나한테 물어봐 본인부터 <웃음> 이야기해 <웃음> 전문가시잖아요. 어 그래서 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원래 당신 같은 사람이 밑밥 깔아줘야 내가 이야기하는 아거 그런 거군요. 제테 깔아주는 거군요. 네. 그럼 내가 깔까? <웃음> <웃음> 자 어제 뭐어떠세요 우리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그 현관에서 좀 화이트한 느낌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화이트한 느낌으로 잘간것 같고 음... 저는 간접등 이 있다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음... 음... 음... 다만 우물천장이 있는데 2.4m에요 음, 음, 높이가 네.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 어떠신가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도 일단 어쨌든 네. 소형평일수록 약간 화이트한 느낌으로 좀 많이 음, 뽑아야 돼요 그렇게 네. 해야만 공간이 좀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샷이 보면 지금 여기가 보면 여기 여기 난간대가 있잖아요 유리난간대 네요 어, 유리난간대 형태로 보여지고요. 요즘 반대쪽은 아마 모델라우스 용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라우스는 음.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 보면 이제 옵션이었잖아요. 그죠? 네. 박판 타일이라고. 박판타일이 들어가 있는데 박판타일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세라믹 타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음. 요렇게 세라믹 타일 장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판타일이라고도 얘야기 많이 네, 하는데 요 네, 네. 타일 같은 경우는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조금 음, 또 다양하긴 한데 보통은 1200에 가로가 1200에 높이가 뭐3200 음. 천에 통짜로 들어가. 어, 그렇죠. 천에 2800뭐이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 높이가 2300, 2400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한 장이 그냥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들어가고 어차피 여기에 대한 사이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1000이 됐든 1200이 됐든 하니까 네. 여기 사이즈를 세칸으로등을했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등불 했을 거예요. 색깔이 똑같이 음흠.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설치하면 확장된 느낌이고 좀 보기 는 좋겠죠. 이밥판의 가장 음. 큰 그러면 기능이 네. 예쁘다. 어, 기능적인 그렇죠. 약간 미적인 부분이 큰 거인 예. 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벽지로 한다 한들. 네. 일반적으로 400에 800짜리 타일 한다 한들. 음. 그뭐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크게 달라 달라지진 않으니까 아니니까. 음. 물론 이제 벽지했던 것보다 4일이니까 내구선은 강하겠죠 벽지에 애들 장난한다고 네. 뭐 이렇게 살수 음...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발사하는 내용이라서 여기 같은 경우 는 우물천장하고 여기 조명하는 것도 옵션으로 뒀더라고 요죠 음, 그러니까요 그 두고 이제 직부등도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 데는 좀 많은데 아예 요거를 조금 더 직부등 자체도 안 하는 옵션 하나 주면 어떨까 아 간접만 어, 간접. 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대부분 거실 직부등 없애잖아요 그러면 음. 직부등 끄고 살면 되잖아요 그거 사면 되는데 디자인적으로 그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등 자체가 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물천장을 만들어서 간접 라이팅을 주는 게 지금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네, 네. 직구등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안 하던 할때 직부동 자체도 없애고 옵션 하나 만들고 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 모델하우스처럼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간접만 그러니까 했을 때의 어, 걱정이 음. 좀 어둡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리모델링 시앙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플로스탠드나 사이드램프로 공간에 대한 광고를 확보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이 이렇게 서, 서 있는 거 어. 그런 것들? 그렇죠 사이드램프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램프나 네. 플로스탠드 같은 경우로 네. 그러니까 네. 호텔에 보통 볼때 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직부등에 하나 천장에 빵 있는 것보다는 광원 확보가 음. 힘들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그런 어떤 아이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사에서 어차피 할거 그렇게 아이템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옵션이나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자 그... 늘어나는 거죠 아니 뭐돈 드는 거는 그렇게 옵션 많이 집어넣는데 네네. 뭐 이런 거뭐 하나 더 네. 넣어주세요 네. 주방같은 경우도 보면요 아, 첫느낌 어. 첫 첫느낌 아, 첫 느낌. 자꾸 나무느낌 아. 첫 첫느낌 첫느낌 저는 뭐뭐 네. 어, 화이트하네요 네. <웃음> 저는 되게 예쁜거 같아요 아, 어떤 부분에서? 어, 예를 들면 어. 이런거 이런 아, 이렇게 하려고 자꾸 나무기 하지 않나요? 아이참 이런것들 이런 아이템들이 깔끔하게 음, 들어가 있는거 같아요 뭐가 깔끔하게 들어가 이런것들 그리고 또 상부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좀 예쁘다 음... 네. 기존에 저희가 봤던 주방하고는 좀 느낌이 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여기 들어가는 이그 후드는 침형 후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만약에 네. 상부장이 들어가면 여기 가리겠죠요것만더 음...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노출된 거 음... 상부장이 없는 컨셉으로 갔어요 네네. 이게 상부장이 없는 컨셉으로 가려면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수납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없냐 이걸 아, 봐야 상부장이 게... 없어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지 그렇죠 수납의 양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뭐키큰 장이 됐던 아니면은 뭐 빌트로 들어가는 어떤 냉동 냉장고가 됐던 이유 어찌 됐던이 부분 그리고 하부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뺀것 같아요 아 여기가 굳이 없어도 음. 다른 것들에서 수납 채워주니까 어 채워주니까 네네. 물론 이것도 야 그거 뭐 수납 자체가 그게 그게 똑같냐 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음. 어쨌든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걸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뭐. 상부장이 없어 그럼 수납 어디다 해야 되데 못하잖아 요 그걸 그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리모델링 음.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기호에 맞춤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납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수납이 안 돼도 그냥 상부장 없애주세요 하면 돼. 그쵸.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불축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부장이 없어서 수납 어디 할 건데? 이쪽에 할 겁니다. 라는 게 옵션이 됐던 뭐가 됐든 연결이 되면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가 어찌됐든 이렇게 상부장이 없이 창이 크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강원이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칼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광색인 것 같아요. 아 주광색 주광색인데 여기를 좀 전구색으로 해서 못했을까? 만약 전구색이 아니면 주 백색 정도 못했을까? 이런 생각. 그럼 이게 그럼 주광색? 이게 주광색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아, 주광색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주방이나 거실에 이렇게 우물천장 만들어서 조명 넣는 이유가 네. 뭐냐면. 조금 더 간접조명을 활용하자 라는 의미더분위기에 살리고, 어, 살리고 싶은 네. 약간 의미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주 광색보다는 전구색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음. 제 경험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원통 기둥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데 네, 이런 네. 어떤 등도 재밌는 요소인 거죠 음. 이런 것도 괜찮고 주방은 뭐냐면 라인등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붙는 등이에요 주방의 직구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등. 예뻐 보였죠? 뭐 여기에서 뭐 받았어요? 아 <웃음> 받고 싶다 <웃음> 동부 연락주세요 <웃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식탁이 들어갔네요 왜요? 뭐 제가 뭐이야기인데 조금 작은 식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아 아, 그렇죠? 근데 네. 작은 식탁을 놔도 네. 봐봐요 벌써 놔버렸잖아요 아 식탁을 놔도 나오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어떻게 우리가 식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트잖아요 식탁과 어... 의자가 세트란 말이에요 네. 지금 어쨌든 이게 설치하잖아 지금 실제로 보면요 이 라인 딱 맞추잖아요 지금 이만큼 튀어나온 거야 아 디스플레이 담당자 잘못했네요 의자를두 개만 놨어야지 <웃음> 양옆으로 <웃음> 근데 아무튼 지금 네. 이 구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음... 그래서 지금 식탁을 사실 이런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돼 뭐냐면 지금 현장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 형태 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요런 거는 너무나 좋구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식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애매진다면 이거에 대한 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퀴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에 이렇게까지 빠질 것 같으면 이것도 뭐 알트로 주던가 알트를 음... 그렇게 많이 만들면 아 요런 느낌이군요 요렇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음... 사실은 음. 이것도 뭐냐면 요렇게 원형으로 요 안에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네. 아까 좀 괜찮다 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니까 네.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그럼 만약에요, 이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요 식탁이 자이 원형 의자 원형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고 얘는 또 여기다가 의자 가 없잖아요. 아 뒷면에 네. 그러네요. 반대편은 없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의자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는 사각형 형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사각형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4인용 식탁을 쓸때 보통 사이즈가 얼마? 1400 정도 돼요 작은 거 쓰더라도 1200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 1200 정도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진짜 800? 800 정도. 만약에 여기는 800이라 하더라도 네. 400만큼 더 튀어나오는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음. 실질적으로 의자가 양쪽으로 똥똥 두 개가 놓고 똥똥 두 개가 나진다라고 하면 음. 아까 봤던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다리빨 나와 있고 의자들이 세팅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그러네. 보면. 원형으로 했는데도 튀어나올 정도면. 어.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식탁 자체가 조금 약간 사이즈가 음. 어, 좀 그럴 수 있다. 이거 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면도 너무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이즈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식탁에 대한 문제를 해를한다라고 하면 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요새 트렌드가 거실 쇼파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쪽에서 네. 식탁을 이렇게 놓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것 같으면 네. 아예 식탁을 여기다안 두고 거실 쪽에 빼는 아이템으로 음, 가든지 음. 만약에 저라면 이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다면 네네. 여기를 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깊이를 두고 그렇죠 한200 네. 정도 깊이를 두고 앉을 네네. 수 있게 하고 얘를 그냥 토로 빼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빼버리든지 만약에 식탁을 여기 놓는다고 하면 얘를 안 하든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최소 900이 확보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이즈가. 네네. 여기서 줄어야 여기서 이만큼 간격을 더 넓힐 수가 있고, 음... 여기 있는 요 사이즈를 얼마든지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최대한 여기를 확보를 하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하고 또 여기 살짝 안 맞아. 그러니까 어, 거, 결국에는, 아, 살짝 안 맞네요. 결국에는 진짜. 이 라인이 아마 맞춘 것 같아요, 렇게 아... 요거를.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네. 우리가 요 라인에서 복도에서 봤을 때이 라인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약간 이게 음... 좀 튀어나오는 거처럼 이게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이게 뭐 장단점을 따질 때 장점이 너무 많은 형태잖아요. 주방이 이렇게 아일랜드 있고 그쵸? 그쵸? 이게 너무 좋은데 네네. 그런 부분 식탁에 놓는 부분 실질적으로 사용성을 봤을 때는 음... 조금 약간 아 조금 약간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음. 자 그리고 주방을 뭐 디테일하게 잠깐만 보면 네. 디테일. 네. 항상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디테일 부분에 선 선이 안맞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 맞춰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 이런 거 붙는 부분에 대한 음. 거는 조금 주방이 워낙 예쁘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안방인데 안방은 지금 여기가 붙박이장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네, 네, 평범한. 그래도 차라리 저는 있잖아요. 네. 막 여기다가 벤이 막 침대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넓게 보이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 요 아, 아예 그냥 붙박이다 어. 음. 그게 어차피 여기 어차피 옵션이잖아요. 네네. 옵션 형태인데. 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음. 하나네요. 음, 그러니까 통으로 지금 돼 있고 여기가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보면 그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화장대 입식형 화장대처럼 돼 있는 형태고요. 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여기가 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문이 열리고. 네. 요렇게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요런 거 있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이유가 요렇게 네. 요렇게가 하나, 하나 네. 한 통이고 요렇게가 네. 한 통이에요. 아 요거 마지막 하나한통이리는거구나 그리고 하나 또반 통이란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문이 네. 어떻게 열리냐면 요렇게 요렇게 열리고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열리고 얘가 요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손잡이가 요렇게 약간 포인트로 짙은 니켈 컬러 들어갔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이 스트라이프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지 약간 언밸런스 보일 수도 있어요. 색을 알면 같은 걸로 맞췄으면. 뭐 통일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냥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럼요. 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불편한. 어. 네. <웃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줘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건 좋은데 네. 전반적 공간을 구성할 때이 느낌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음... 요런게요 요 라인들이 주방 가구 목대 손잡이 라인 쪽에 다 똑같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된 느낌. 약간 그렇게 보이잖 그럼 네. 그런 거좀 있을 수 있다. 음... 그다음에 지금 여기 드레스룸 간단히 들어가면 뭐, 뭐 일반적이겠죠 그냥 좀 작은데 드레스룸이 있다 요 개념으로 해서 하나 좀 들어갔네요 그렇죠? 있다는 데 의의가 아니, 있는 있다는, 네. 사실 드레스룸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 그렇죠 네. 욕실 음, 욕실은 사실 뭐 이렇게 옵션 요렇게 이렇게 막 옵션이 요렇게 하나 묶어지고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요거는 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본 300, 600각짜리를 탈했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이 지금 보면 네. 타일 자체가 밑으로 하부에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 벽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부에 음. 요만큼을 같이 포인트로 이렇게 말 올렸잖아요 요렇게. 아 조금 올라갔군요 네. 그리고 색깔 자체가 네.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요렇게 요렇게 요러,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음... 약간 걸레바지 같은 느낌 음, 뭐잘모르죠는 디자인적인 의도가 <웃음> 네, 뭐디자인이 네, 뭐, 뭐 네. 정답이 없으니까 네, 근데 뭐 그쵸. 어떠세요? 음, 저는 예쁘네요 네. <웃음> 아, 저는 자꾸 다른 건안 보이고, 이게 자꾸 거슬려요. 네. 이게 좀 비싼 아파트인데, 이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음. 것 같아요. 그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부부 같은 경우는 욕조나 샤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네.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뭐다물 젖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 예.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같은 경우는 샤워를 공용 욕실에서 해야죠. 음, 그렇죠. <웃음>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뭐 똑같네요 300, 600각짜리 벽살 수고 바탕 3 300, 300각짜리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 영상 좀 오후 타임 어, 동부건설에서 진행했던 센트레벨 상품을 좀 봤는데 어떠세요? 7박민 하겠습니다 에? 네. 7박민이요? 네 보통 8박민이라고 하잖아요 아아 모든 다각춰져 <웃음> 있는 어? 네, 하나, 하나. 무조건, 네, 하나. 하나. 아, 네 화장실 네, 부부욕실이 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 7박민 아 7박민 네. 네. 네. 대표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평면 5구에 너무 많이 좋은 걸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노력을 많이 했다? 네, 노력을 많이 했다. 네. 특히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 가구의 수납량을 많이 노, 음. 높이려고 한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음. 아, 그런 부분. 음. 네. 예를 들어서 주방 쪽에 식탁을 좀 놓기가 좀 애매해진다든지, 네. 부부 욕실 쪽에 어, 샤워부스나 욕조가 없는 형태의 음. 구조가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도 있고 포배의 구조잖아요 음, 뭐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너무 뭐잘나오려 정말 좋죠 네. 네. 마감재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일단 너무 그냥 무난해요 제가 볼 때는 음. 어, 무난한 형태로 디자인을 뽑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줄평은 네. 아, 아, 마감에 대한 퀄리티가 평면만 같았으면 아... 네. 아 그럼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뭐두 줄이긴 한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저는 깜짝 놀란 게 배추도사, 무도사를 많이 언급하셨다. 아, 그러게요. 그걸 언급하셨다는 거는 영상 을 끝까지 보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게요. 네,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아, 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Feels like a h a f u l s now. I'm in your a r m and b r a